2018년 10월 5일 감성카드 사랑이라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나와 너를 알게 된지 100일이 다 돼가죠 서로의 시간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물어본다. 어쩌면 내가 나의 천사였을지도 몰라. 고 힘들었지만 항상 옆에서 넌날 응원하고 있고 나도 너에게 지친 하루를 토닥토닥하며 위로를 받으며 지내고 있지 사랑은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를 알아주고 난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매일같이 행복한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각자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서로 더 좋아질 사랑의 시간을 말이죠 오늘도 기다린다 그리고 알콩달콩한 사랑을